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이 수업을 듣는 자, 여러분들 다들 반갑습니다 자, 컴퓨팅 사고와 코딩 원리라고 하는 과목으로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한 학기가 15주로 구성되어 있죠 자 15주 수업 중에 자, 오늘은 1주차 자 우리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자, 간단하게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자, 첫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자 과목 소개가 이루어질 거고요자 그리고 이 과목으로 어, 저를 만났으니까 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 잠깐 소개하고 그 다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팅 사고와 코딩 원리라는 과목으로 만난 저는 누굴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 영상 하나 잠깐 보고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캔슐아트의 캔슐입니다. 제가 이번 계절학기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저의 유튜브 교수님이신 김형근 교수님 성함으로 소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소를 그리다 말고 쥐를 그리고 있죠? 그 이유는 부탁하실 때 본인이 소티라서 서로 부탁한다고 하셨는데요. 시비지 이야기를 보면 소등에 쥐가 타고 있다가 도착하기 직전에 폴짝 뛰어내려서 1등을 한게 기억이 나서 그려봤습니다. 즐감해주세요. 영상 속에서 보이는 자 김형근, 자 이것이 바로 제 이름입니다. 자 어떻게 소처럼 보이시나요? 예, 저는 소띠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이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어 저는 유튜브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어 유튜브 수업을 진행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어떤 본인의 취미와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제 이름으로 소형상의 그림을 만들어 준 겁니다 어떻게 제 이름 기억했습니까 김형근 입니다 자 연락처 네 4488에 3.9번 되어 있구요 밑에는 이메일 어드레스 까지 여러분들한테 자 공유합니다 공개합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듣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양한 뭐 사건 사고들이 생길 수가 있죠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을 배려를 해 주기 위해서 저에게 미리 연락을 해 주시면 최대한 제 임의대로 배려를 해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락처와 이메일 어드레스 꼭 기억하셨다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듣습니다. 자,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자 충분히 친구로도 지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제 캐리커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저의 사진이 있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한 학기 동안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지난 학기에는 우리 대면 수업을 통해 진행을 했었는데 어, 여러 환경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니까 어, 어, 그래도 이 수업을 지도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이 사진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른쪽 하단에 영상 속에 저도 비춰지고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여러가지 글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행복, 인연, 당신은 참 멋진 사람입니다 제가 취미 활동으로 손글씨를 쓰고 있는 거고 손글씨에 결과물 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자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것도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인연을 우리 소중하게 간직하고 소중한 인연으로서 소중한 만남과 그리고 소중한 그 결과물들 그리고 소중한 관계가 우리 수업 종료되는 그날까지 잘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간단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어떤 사회일까? 네, 다양한 자 문장들이 나오겠죠? 저는 답변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소프트웨어로 변하는 사회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다 소프트웨어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달에 스위스 다버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공표가 됐고 4차 산업혁명에 메타데이터 세가지 핵심 기술들이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크게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지고 그 안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유전자 편집, 가상현실, 자율주행 자동차, 5G, 다양한 기술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ICT 기술들을 융합으로 해서 우리 주변에는 모두 다 소프트웨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자 대표적인 예 몇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좀 많이 보셨나요 자 왼쪽에는요 브레드 러터라고 하는 금액 기준으로 최대 우승자입니다 오른쪽은 켄 제닝스라고 해서 가장 긴 챔피언십을 기록한 보유자 74번 연속 승리한 퀴즈왕입니다 가운데는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입니다 자 이름이 뭐예요 IBM에서 만든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입니다 이 인공지능 컴퓨터가 2011년도 자 여기 왼쪽에 보이시죠 2011년도 미국 자 제퍼디라고 하는 퀴즈쇼에 참가를 해서 왼쪽 사람과 오른쪽 사람 그리고 인공지능 컴퓨터 총세 명이 경합을 해서 자 퀴즈에서 우승한 인공지능 사례입니다. 그럼 이 인공지능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소프트웨어로 동작하죠. 자 머신 러닝, 딥 러닝. 자 많은 용어들이 등장해서 인공지능 스스로 학습한다. 2016년도 3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우리나라 프로바독, 프로바독 이세돌 기사를 이긴 자, 사례도 있었잖아요. 자, 컴퓨터도 소프트웨어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인자, 무인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뭘까요? 자, 자동차에 적용되어 있는 소프트와, 소프트웨어 관련된 특허가 90% 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기계에 관련된 특허가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라얘기합니다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자동차도 소프트웨어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더 이상 제조 산업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산업이다 라고 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mw 에서는 신차 개발 비용의 90% 가 소프트웨어 래요 자 메르세데스 벤츠 에서는 주행 안전 시스템을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뭡니까 다 소프트웨어로 동작 하잖아요 자, 왼쪽 사진은 자, 항공기에 적용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보잉 747시뮬레이트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8만 줄 이상이라는 거죠. 비행기도 소프트웨어로 동작하는구나. 자, 여러분들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가격에 85%가, 예, 소프트웨어 가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생활 주변을 한번 찾아볼까요? 뭐가 있습니까? 왼쪽에는 뭐예요? 자,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각종 버튼입니다. 엘리베이터, 소프트웨어로 동작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얘는 신호등입니다. 그쵸? 어, 빨간불, 적색불, 녹색불. 어, 이것도 소프트웨어로 동작합니다. 자 왼쪽 하단 그림은 뭡니까 자 iot 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을 표현한 이미지입니다 중간에 허브에서 모든 디바이스를 사물로 연결한 다음에 인터넷으로 연결한 다음에 중앙에서 통제하는 사물 인터넷입니다 지금 사회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요 소프트웨어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글로벌 기업 가치 탑 랭킹 10위까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1위가 누구예요? 예, 스티브 잡스가 소속되어 있었던 애플. 2위는 빌 게이츠가 포함 아, 빌 게이츠가 창업한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알파벳 알파벳 이전에 구글이었죠? 3위 4위, 4위 아마존. 5위 페이스북. 7위 알리바바. 9위 텐센트.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전 세계 탑 랭킹 10 안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이 8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 7개네요. 그쵸?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산업의 중심에 지금 쓰고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개인별 제가 찾아봤습니다. 세계 가포탑 10. 1위, 제프 베조스, 자, 아마존의 CEO입니다. 2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7위, 오라클이라고 하는, 자, DBMS를 보급하는 회사죠. 레디 앨리슨, 오라클의 CEO. 자, 그리고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창시자, 레리페이지. 자, 전 세계 갑부 10위 안에도 자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람이 5명이나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는 소프트웨어 사회로 변해가고 있고요. 벌써 소프트웨어 산업이 중심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곳곳이 이제는 다 소프트웨어로 동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의 동작 배경 어떻게 동작하는 지를 모른다라면 우리는 그냥 사용자 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음. 자이 사람 누굽니까? 빌게이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죠 이 사람 누구? 에, 스티브 잡스 천재 아이폰을 만든 사람 이 사람은 누구? 예. SNS,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자, 이세 명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접하고 직접 경험을 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같은 기술이 아니라 컴퓨터 공학자 같이 생각하는 방법을 키워왔다는 겁니다. 이들은 성장하면서부터 컴퓨터를 접했고 컴퓨터를 가지고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 노력했었던 사람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소프트웨어에 구조적으로 공부했었던 사람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세상에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관점에서 컴퓨터 공학자처럼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사고를 하고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을 때 나한테 닥친 문제 해결을 컴퓨터 관점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2016년도 3월달에 아까 알파고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바둑을 이겼죠. 다섯 번 경쟁을 해서 4승 1패로 알파고가 2세도를 이겼습니다. 자, 바둑의 경우의 수가 10에 170승입니다. 이 경우의 수를 알파고가 바둑을 두면서 스스로 계산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인공지능, 사람이 개발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개발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계산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의 사고와 논리적인 것들을 이제는 우리는 컴퓨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요.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고 인공지능 알파고처럼 만들어낼 수있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컴퓨팅 사고와 코딩 원리라는 과목을 배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처럼 프로그래밍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컴퓨터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없었던 일도 모두 다 해결을 할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노하우가 생길 것입니다. 자 우리 과목은 컴퓨팅 사고와 코딩 원리라는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이 과목의 수업 목표는 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컴퓨팅 사고 역량을 습득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컴퓨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요 정보의 표현 방법을 학습하는 것. 즉, 컴퓨터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구, 구, 그러한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컴퓨터 공학도처럼 정말로 복잡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래밍을 하는 논리와 구조만 이해할 수만,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 모두 다 코딩을 배우시는 거고 그 코딩 때문에 사고의 자체가 컴퓨팅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빌게이츠처럼 스티브 잡스처럼 마크 주커버그처럼 페이스북을 만들고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맥이라고 하는 IOS라, IOS라고 하는 맥힌토시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급 언어가 필요해요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언어 중에 고급 언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컴퓨팅을 기반으로 해서 사고하자 컴퓨팅 사고와 코딩 원리 과목에서는 컴퓨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컴퓨팅 사고가 무엇인지를 학습하게 되고요. 이것들을 위해 컴퓨터의 발전 과정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IT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는 자 디파인입니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컴퓨팅 사고의 구성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추상화, 분해, 패턴 인식, 알고리즘에 대해 학습하고 이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즉 코딩을 해보기 위해서 스크래치라고 하는 교육용 프로그래밍을 우리 수업시간에 실습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참고하세요. 컴퓨팅 사고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컴퓨팅 사고 구성요소 네가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추상화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개개인 쪽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덩어리로 보시면 안 돼요. 그중에서 핵심적인 것들만 뽑아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을 추상화시켜야 되고, 큰 덩어리를 잘게 잘게 쪼개게 되면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소 문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해결하기 쉬워지죠. 한 단계 에한 단계 한 커플 한 커플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큰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는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을 겁니다 패턴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리즘에 의해서 구현을 하게 되면 그 문제는 컴퓨터 기반으로 사고하게 되는 거고 컴퓨팅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스크래치라고 하는 교육용 프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학기 교과목 안내입니다. 자 과목명은 컴퓨팅 사고와 코딩 원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3학점 어, 학점에자 3시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양 필수 과목이구요. 자 이론과 실습이 병행이 될 것입니다. 자 평가 방식은 자, 100점 기준으로 자, 출석이 20점. 그리고 시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합쳐서 전체 60점. 자, 합치면 80점이죠. 자, 거기에 과제와 자, 그리고 실험 실습 그리고 태도 모두 합쳐서 100점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성적이 부여가 될 것입니다. 자, 이번 학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교재를 선택했습니다. 자 물론 지난 학기에서 지난 학기에도 이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자 한빛 미디어에서 출판된 스크래치로 배우는 컴퓨팅 사고가 우리 수업 시간에 사용될 교재입니다 자 그리고 부교재 참고 도서로 자 연두 에디션에서 나온 자 컴퓨팅 사고 레벨업 소프트 파워 위드 스크래치라는 교재도 자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주교재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요 우리 지난 학기에도 이 과목으로 수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지난 학기에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한테 이 교재를 달라고 하세요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1학기 때도 많은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차별 강의 계획서입니다. 자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자 앞에 보고 계시는 이 수업 진행 계획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1주차, 자 오늘이죠. 자 오리엔테이션으로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그 2주차부터 우리 교재 챕터 1장, 챕터 2장. 챕터 3장, 4장 쭉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뭐 2주차는 IT 기술과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냐. 3주차는 컴퓨터 구조, 그리고 컴퓨터의 역사, 발전 과정. 그리고, 그래서 정보를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자, 기초적인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4주차부터 컴퓨팅 사고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 전달을 하겠습니다. 5주차는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언어 알고리즘이 무엇이고 컴퓨터로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 크게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구분이 됩니다. 저급 언어는 기계 관점에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저급 언어라고 이야기하고요 고급 언어는 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C언어 자바 c 자즉 인간 언어에 가깝게 만들어진 언어를 고급 언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고급 언어들은 우리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번역 과정이 필요해요. 번역 과정에는 고급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저급 언어로 변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컴파일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사용하는 언어마다 컴파일링을 할 거냐 또는 인터프리터를 할 거냐 결정이 됩니다. 두 가지 차이점은 우리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조차는 네, 코딩의 원리를 이해하는 시간. 즉, 자, 스크래치를 사용할 겁니다. 자, MIT 공대에서 개발한 스크래치. 네. 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엔트리 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크래치로 학습을 할 거고요. 자,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도, 음,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컴퓨팅 사고와 그리고 코딩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이 스크래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한 6주차부터 스크래치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게 프로그래밍을 해볼 수 있도록 진행할 것입니다. 자, 8주 차에는 우리 중간고사를 보겠습니다 아, 7주 차까지의 내용을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이 될지 대면이 될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비대면으로 중간고사를 자볼 예정입니다 자, 9주 차 스크래치 코딩 10주 차 스크래치 코딩 그리고 14주 차까지 스크래치의 어떤 그 기초 기능부터해서 고급 기능까지 우리가 다 실습을 해보게 될 거고요. 15주차에는 자 기말고사로 이번 학기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우리 이번 학기 동안 사용하게 될자주 교재입니다. 한빛 아카데미에서 출시가 됐고요. 어, 아마도 그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번 학기 이 컴퓨팅 사고와 코딩 원리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타 학과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재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왼쪽에서는 이제 표지가 되겠고요 오른쪽에는 자이 교재의 목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에 따라서 우리 매주 차마다 강의 아,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책으로 아, 부교재로 아, 삼았습니다 자, 연두 에디션에서 어, 개발한 거구요 아, 여러분들은 이 책을 굳이 아,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주마다 강의 자료를 배포를 할 건데요. 강의 자료에 부족한 부분들은 이 책에서 일부 발제하고 가공해서 강의 자료에 다 포함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본 교재에서의 부족한 부분은 이 지금 보시는 이 교재로 보충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목차입니다 파트 1, 파트 2, 파트 3로 나눠져 있구요 이 책은 그 스크래치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각종 기능들, 명령들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지금 스크래치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실습을 하게 되면 초기에는 멘붕이 올수 있을 것 같아서 스크래치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 그리고 명령의 특성들 그 명령들을 사용하는 예제들을 가지고 부가 설명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그나마 책한 권으로 봤을 때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해서 제 개인적으로 부가 설명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강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 성적 평가 방법입니다. 자, 모두들 아시겠지만, 자, 모든 대학교는 15주 수업입니다. 15주에서 매주, 15주에서 4분의 1 이상 결석을 하시게 되면, 그 과목은 무조건 F학점이 부여가 됩니다. 자, 다들 알고 있죠? 출석 20% 과제 10% 시험 60% 실험 실습 태도 10% 자 이렇게 100점으로 점수 채점을 한다고 라 했는데 과제 시험 실습 모두 점수가 좋다 하더라도 출석 점수가 f 이면 즉 4번 이상 결석하게 되면 무조건 f 학점이 부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학기가 끝날 때 후회하지 않게끔 본인의 출석관리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월요일 수업입니다 월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 2시부터 5시까지 수업입니다 이 시간에만 제가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를 진행할 겁니다 자 학교 규정상 출석체크가 그날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정할 수가 없게 돼요. 자 우리는 비대면 수업이긴 하지만 정시에 온라인 강의와 여러 가지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업 진행을 할 겁니다. 뭐 퀴즈라든지 과제라든지 등등을 활용해서 10시부터 1시까지 2시부터 5시까지 그 시간 안에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간의 어떤 소통매체 안에 있는 그 미션대로 수행하게 되면 정상 출석 체크가 인정이 되실겁니다 자, 학점 학점 부여 방식입니다 자, 상대평가로 부여가 됩니다 학교 규정상 A학점은 30% 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수업을 듣는 학생이 30명이다. 30명 중에 30%니까 최대 인원이 9명이 되겠죠. 9명까지만 제가 A학점을 줄수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가 B학점을 받았는데 나보다 단 1점이라도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앞에 최소 9명이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출석, 과제, 시험, 태도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다 보면 정렬시켜다 보면 자, 학점이 상대평가 기준으로 부여가 될 것입니다. 자 수업 준비물입니다. 당연히 교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출시, 출제가 될수 있는 문제들은 제가 수업시간에 그때그때 이야기할 겁니다. 체크하셔야죠. 노트하셔야 되잖아. 펜슬과 그리고 연락할 수 있는 휴대폰은 항상 휴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강의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 유튜브에 접속을 해서 강의 영상을 시청하실 건데 자이 우리 교과목 말고도 다양하게 강의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은 제 채널에 들어와서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 그 뒤로부터 다양한 정보들을 확보해 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스크래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제가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만으로 스크래치를 완벽하게 쓰겠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니까 짧은 시간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가 되면 그런 것들도 같이 시청을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 확보에 조금 더 열정을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은 코딩을 배워야 합니다. 코딩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크래치 해보면 이 빌게 아, 스티브 잡스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람이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려야 됩니다. 빨간불입니다. 기다려야죠. 자 녹색불로 바뀌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파란불로 파란 바뀌었습니다. 건너야죠. 그쵸? 이런 과정을 우리는 알고리즘으로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대로 코딩을 하게 됩니다 스크래치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코딩을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키보드 입력해서 하는게 아니에요 예, 네, 블록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다 블록 조립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스크래치가 원하는 기능이 다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블록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과물을 완성하기 을 위해서는 그 블록들을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서로 조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등에 파란색은 건너고 빨간색은 기다리고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스크래치로 구현을 해본다는 라 거지. 그래서 코딩은 코딩은 정말 프로페셔널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코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코딩을 통해서 생각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빌게이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사고의 범위를 넓혀주고 더 나은 생각을 할수 있게 만들며 분야에 상관없이 모든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생각할 힘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코딩을 배우셔야 됩니다. 컴퓨터처럼 생각하고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각할 힘을 기르실 수 있습니다. 자, 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도 게임을 사지만, 비도 게임을 사지만 말고, 직접 만들어 보시는게 어떻습니까 휴대폰을요 갖고 놀지만 말고 자 어플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게임 많이 즐기시잖아요 게임을 하지만 말고 그 게임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가 있을까 그 게임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어떤 추상화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잘게 잘게 분해를 시켜야 되고 어떤, 알고리, 어떤 알고리즘으로 코딩을 하면 실현이 될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만의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코딩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나 그리고 조국의 미래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버락 오바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사회는요 소프트웨어로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알아야지만 내가 적절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것들을 응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컴퓨터 관점에서 컴퓨팅 기반으로 사고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까지 여러분들이 향상시킨다고 라 하면 앞으로 내 인생에 절대 무서운 거 없을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이번 학기 컴퓨팅 사고와 코딩 원리 자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코딩을 한번 해보시고요. 재미도 한번 느껴보시고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음, 여러분들의 각종 아, 문제들을 해결해서 여러분들의 꿈에 한발짝 한발짝 다가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학기 마무리 될 때까지 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